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댕댕 안녕. 안녕하세요. 그때 안녕. 안녕. 자 오늘 이 야생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빨간색 네모가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오늘 뭐할 거, 오늘 뭐할 것 같아요? 뭐할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여기서 똥싸기. 와. 네, 많이 싸시고요. 네. 자 오늘의 미션 책이 있습니다. 미션 해당 장소에. 돌 플러스, 나무 플러스, 창문이 있는 예쁜 집을 만드세요 자 오늘의 맵은 300초 뒤에 3초마다 재앙이 찾아오는 맵입니다 그 재앙이 우리 집 짓는 도중에 집에다 살수 있는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위에 뭐 TNT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용암이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집에 떨어지게 된다면 집이 다 부셔지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지워야 된다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이런 거 완전 잘하지 집을 내가... 완성시켜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빨리 만들어야겠는데? 어, 얘들아 나 시간이 어, 앞에 그거 있어 뭐봐봐봐 봐. 주민집. 주민집 괜찮은데 거기 살자 그냥 아니지. 안 되지. 어침대있다 침대다 가져갈게. 침대 우리 셋다 누우면 누워야 집이니까. 어 좋아. 좋아. 이쪽이야. 너네 시간 얼마 남았어? 나 15초 남았어. 어. 더 15초 남어. 어때? 여기 일단 좀 멀어질까? 멀어져 볼까? 어좀 집이랑 떨어져. 일단 은 템을 좀다 넣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어. 어 일단 좀 멀어져 볼까? 5초. 2초. 어. 2 초, 1 초. 어, 아니다아니다 시작하는 거네. 3 초. 아, 시작하는 이제. 거네. 너왜 속여? 아, 난 몰랐지. 그래. 여매니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어, 아,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 어, 어, 오 초, 오초 뒤에 어, 뭐나이초 같은데? 삼 초, 2 초. 아 많았어. 아,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아. 블레이즈. 아. 마그마. 아, <웃음> 우리 집 근처에 이상한 놈이 나왔어. 어떡해? 마그마 큐브? 마그마 큐브도 나왔고 이상한 좀비도 나왔는데. 봐봐야지 우리 집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댕댕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 하 아, 이런 슬라임 따윈는 내가 마크 경력 20년! 아! <웃음> 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늑대가 개물을 어. 불러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해결했어. 내가 그러면 광산을 한번 파볼게. 어 광산 파가지고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음, 이거 다시 물러오면 돼야 아! 것 같은데?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집 짓을 수 있겠니 이거 애들아와내데집 짓길 좀잘지 주었다 우리 자, 자. 야 나와 댕댕이야 건축 센서를 무시하지 말아 줬으면 해 응, 알았어 내가 이거 지붕을 내가 올릴게 그러면은 잠깐만 나 지금 6초 남았거든?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아. 얼른 저리 가지먹은 데잇몸쳐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아나 속도가 저... 너무 빨라서 주체가안돼아와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우씨 잘 아, 나오는 게 없어 광산에 아, 먹을 거, 먹을 거좀 갖고 와봐 없어 먹을 거아나 8초 남았어 나집에서좀 떨어질 게들아 어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아, 가 아, 멀리 가고 있어 지금 어 아, 무슨 재앙이 뭐야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내 주변 엔더맨이 너무 많아. 그 정도면 귀여운 재앙이네. 나나나나 아, 아, 5초, 5초, 5초, 3초. 어어어아 어. 뭐야? 나 TNT가 어. 나한테 와. 오오 어, 오. 어, 어. 어, 어, 뭐야? 어나 3초 남았는데? 어유 뭐 지금 집기 할수 어, 있어? 시간이 어. 없는데? 여기 어디야? 도민아 잘있어 거기가 앞으로 너희 집이다. 이거 음. 음, 뭐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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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 야, 좀비! 집에 좀비가 있다고? 어내검내검 어, 내 검. 있다! 어 얘들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금 지금 지 있어! 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역시 늑대다 <웃음> 역시 늑대 아 집에 금 지금 지금 지아 지금 지나와금 지금 지나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 어, 좋았다, 좋았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집 지켜. 아, 빨리 지붕 요맨이. 올려, 지붕. 저, 웬일 갈때 동안 우리 집 진짜 아니야. 바로, 바로. 바로 만들어서, 창문도 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응. 음. 아, 우리 횃불도 만들어야 되는데, 좀비가 타라니까, 쏘. 그러니까. 어, 할게 너무 많아. 큰일 났다. 아나 근데 아까 죽어 가지고 템을 다 날렸지 뭐야. 괜찮아. 니네거 뺏었으면 되니까. 떨어라. 아, 늑때는 진짜 다 버라니까. 그래 나문도아 문도, 음, 나나 문도 있지 만들었다. 집다워졌어 점점. 이제 어. 유리 창문 어떻게 만들더라? 잠깐만. 모래를 아, 구워서. 아, 잠깐 2초 1초. 와. 어. 야야야 아,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아, 야야야 이거 뭔데? 우리 집 망아 빨리 막아! 우리 집을 지키라고 용감이 떠졌어 지금 야들아 얘들아 우리 집을 지켜 우리 나무 집이잖아 야 이겨맨 아니 아니 빨리 우리 집 우리 집을 <웃음> 우리 집 망했다 <웃음> 아니 아니들아 이거 빨리 이거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이거 어떻게 막아 막아 막아 빨리 어떻게 해뭘란 말이야 어 <웃음> 어! 이 불탄다. 돌들어가야 돼! 에이, 준비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는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모니터아 모니터는 아니터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모니야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모니터는 모니터 우리 어1 2 칠을 반대로 할까? 문 이칠을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인데 너똑똑하다나 음, 근데 왜 자꾸 불 타고 있냐? 나 타네. 이렇게 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하자 반대로 반대로 그래 하면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돌다 썼어? 아다 썼어. 캐워야겠구만 음, 아저씨 여기 핫도그 하나요? 에. 여기, 여기 집이거든. 노점상 아니거든. <웃음> 아내려간어 됐다. 둘. 네. 둘. 야, 네. 야 문이 이렇게 쬐끔해졌어. 네. 누구 때문에? 음? 니네는 안터뜨리다 보자. 음? 근데 무슨 용암이 이렇게 크냐고. 적당에 꺼야지. 그래도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집까지는 완전히 안 덮였거든. 어, 그니까 그니까. 내가 음. 도망가고 있는 도중에 터져버렸거든. 음, 근데 진작에 좀 멀리 갔었다면. 난 몰랐지. 근데 지금 13초 남았네. 아, 빨리 이번에 좀 멀리 가주겠어? 아, 멀리 가. 아니야. 얘민아, 멀리 가지 마. 5초 8초. 오, 어, 나도 9초네. 8초. 1초. 아! 그때가 2초 남았어. 어, 어, 어. 갑자기 아, 놀래라. 아, 아 야! 야! 아! 뭐야? 아! 어? 어, 오히려 좋아. 아 <웃음> 오히려 애들아, 좋아. 얘들아. 얘들아. 아, 얘들아. 어? <웃음> 우리 집에 성남 말벌들이 있어. 아, 뭔 소리야. 말벌이 <웃음> 어떻게 있어. 말벌이 아, 있다고. 어제나 아, <웃음> 너는 너는 집 지을 생각이 없구나. 아니, <웃음> 벌들이 막 쫓아오는데 어떡 해. 아, 나나5초남았어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웃음> 아, 나 벚추나 다 나는 왜 이렇게 빨라. 아, 아다 댕댕아 그냥 우리 이거 이불 이렇게 하면 됐다 유리판도 만들었고요 어, 화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 응. 됐다 그럼 집에 가야겠다 얘들아 이제 지붕만 올리면 돼 진짜야 어 그래 댕댕이가 많이 캐왔잖아 오케이 어, 그러면... 여민아 나무 나다 버릴게 나나 나 4초 남았거든 잘 있어 어, 멀리 가 멀리 가 멀리 가더 멀리 가잘가 어, 아, 댕댕아 어. 아깝다 근데 모래를 가져왔어. 모래. 야, 야. 아,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오이 좋아. 아, 자. 됐다. 받아. 아, 나 근데 15초 남았어. 야, 갔다 와야 돼. 갔다 올게. 아,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나 미야한테 달리지 못하거든? 배고픔이 없어서. 대체 나 요감만 아닌데. 어, 이 정도 걸어, 거리, 거리 벌어졌음 이 정도면 됐다. 지붕을 음.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 어 이거 뭐야? 왜왜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아! 왜, 왜, 왜? 아! 굉장하! 저기서 뭐해? 나 애완동물들 놀아주고 저기, 있지. 야 저기 저기 저기 용암에 다 밀쳐. 아니야 방법이 있어. 아, 어떻게? 내가 용암으로 가면 돼. 야! 아, 멍청아, 이러면 나한테 나오잖아. 그래? 자, 템을 다 받아, 내 거를. 나 갔다 올게 아, 용암으로. 오케이 계단 계단 계단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할게. 점프치. 아. 좋어좋았어 다이간다, 다이간다, 다이간다. 아나 슬라임 제거 중. 어. 거의 다 했어, 왜나 거의 다 했어? 아 잠깐만, 슬라임이 나비어 다 공중 분해됐는데? 아야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없는 것들이었어. 뿅. 자 우리가 지은 집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 그래 그래. 자다다다다. 말끔한 지붕. 말끔한 내부의 모습. 알라한침붕 비율이 안맞아 알라칸 침대. 침대. 그리고 바로 옆에 음. 있는 뜨끈한 온천과 절벽. 야, 살기 아, 좋은 곳이네요. 에야. 야, 되게 밖에 풍경이 지옥이에요. 맞아요. 친구도 지옥으로 어. 보낼래요. 어. <웃음> 어. <웃음> 또 보냈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주면은 완벽하죠? 짜 아주 만족스럽구만. 음,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육0초마다 재앙이 오지만 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좋아좋아 웅함이 좋아. 정말 끔찍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이정도면 완벽하죠? 다빳자 자, 이제 어 지금 몇초 남았나요? 150초요 댕댕이님은요? 저 40초요 들어가세요 자이 집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댕, 30, 40초밖에 안 남은 댕댕이를 넣고 이 집을 돌려보겠습니다. 전자의 초에, 전자의 초 우리가 열심히 지은 집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웃음> <웃음> 아 운명에 맡기는 거죠, 만약. 꿀벌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전한 거고요. 댕댕아, <웃음> 우리가 너의, 너, 너의 모습을 볼게. 왜? 네. 댕댕아, <웃음> 몇 아, 초야? 이쁜 듯? 몇초 남았어? 나? 4! <웃음> 3! 2! 예! 와! <웃음> <웃음> <웃음> 야 우리집! <웃음> 야, 야 너무 험한 거야, 야, 야, 야 갑자기 꿀벌 같은 게안 나고 오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냐? 완전 <웃음> 우리집. 야 이거 뭐야? <웃음> 야 이렇게 험하게 <허무하게> 간다고? 우 <웃음> 너네 진짜 쩔더라. 아, 우리 집 왜? 야, 우리 집 한번에 날아갔어. <웃음> 뭐야, 진짜 오면. <왜? 웃음> 아, 원래 존볼레인 거잘 나왔잖아. 나 이거 처음 봐. <웃음> 자, 야, 그때 늑대, 친구 많다. 자, 저희 집을다 지었습니다. 짜자잔. <웃음> 야. 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기가 집이죠? 착한 사람만 보이는 집. 아 여기가 집이네 방... 여기 <웃음> 여기네 아 집하네 지옥행이 집이었구나 자 이렇게 <웃음> 3주마다 재앙에 오는 집에서 집을 짓기 네. 오는 곳에서 집 짓기 네. 개성공! 성공! 성공! 좋아요 구독과 좋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